수술 후 다음날부터 세안이 가능하지만 처음 3일 정도는 되도록 눈주위를 피해서 세안을 하시고요. 눈을 너무 세게 비비거나 자극하는 행위는 한 달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방해드린 약은 하루에 세번씩 식후 30분, 3일간 드시면 되고요. 녹눈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실밥제골리 위해서 방문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경과 확인을 위해서 한달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하도록 조금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드린 냉찜질팩을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 열심히 하시면 붓기가 빨리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머리를 심하게 숙이거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수술 부위에 압박을 줄수 있으므로 처음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음주나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창상회복에 지연을 주므로 처음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